안녕하세요. 전자일기미입니다. 음, 오늘은 파벽 시공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청고 파벽이죠. 아침에 출근하는데 안개가 많이 껴있었어요. 그래서 음, 조심스럽게 출근 중입니다. 양평 지역은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고통의 시간, 시간. 인내의 시간 을 참고 버티고 견뎌서 현장에 도착합니다. 구독하기 <웃음> <웃음> 좋아요 꼭 눌러주실거죠? 네. 어, 현장에 들어서면 하루 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이 어수선해요 네. 타일만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목공, 뭐 페인트, 금속 여러가지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들 힘들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불평불만 없이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할 뿐입니다 전날에 시공한 건데 잘 안보이지만 여기서 매지사장님께서 고대매지를 놓고 계세요 <웃음> 잘 보이지가 않는데 예 어제 제가 작업했던 공간입니다. 여기는 추가로 또 해야 되겠네요 네, 어 보시면 이런 바탕면 이었어요. 석고 바탕면인데 시공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각자 맡은 포지션에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에 시공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는 어, 어제 시공했던 자리를 마감을 짓고 어, 가야해서 여기 마저 시공을 합니다. 지금 점검구 있는 자리에 이제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맞닿는 부분 코너도 연결해 줘야 되고 계단 밑에도 시공을 해야 돼서 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간이에요. 이 부분이 일단은 각이 있고 접히는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해봤던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고 뭐 테두리 다 접어줘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 어, 보시면은 세라픽스가 보이는 정면에서 그러니까 세라픽스가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맞닿는 부분에 접착제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렇게 이제 짧은 거를 일률적으로 자를 때는 이렇게 해서 한장 가지고 계속 자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잘라야 되는 거는 선을 긋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게잘 나왔죠. 네. 자, 그리고 윗선부터 이렇게 맡은 부작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웃음> 자, 보시면 음, 아시바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가운데 공간은 아시바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세라픽스톤 두 개로, 우마를 설치하고 우마를 놓고 슬라픽스통두 개를 얹어 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윗선을 지금 파벽 시공을 하고 있고 저 옆에 면은 이제 옆에 친구가 내려서 이제 또 시공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시공 하려면은 제가 저 벽면이 돌아서 반대편까지 나와줘야지 제가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업들은 어 제가 그냥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리미리 저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공자가 조금 더 속도도 낼수 있고 어 편하게 시공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저도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고 편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시바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쪽 벽만에 다 끝났기 때문에 같이 설치해주고 빨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저도 제할 일을 합니다. 자, 저 동생이 저렇게 이제 붙이고 있죠. 네, 저렇게 해주면 일이 빠른 거예요. 저는 이제 올라가서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너와 코너가 맞닿는 부분이 딱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라픽스 같은 게 보이면 안 돼요. 저 맞닿는 부분들은 그리고 화벽은 손을 한번 딱 놓으면 딱 붙여야 돼요. 바로 삐뚤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붙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금방금방 붙이죠. 예. 자 파벽 재단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렇게 모서리가 나간 이제 파벽은 한 곳으로 빼습니다 사인펜으로 체크된 부분 잘 확인해 보시면 저게 열 장이에요. 위에서 열장 아래서 체크하는 데가 이제 딱열 장의 사이즈를 딱 맞춰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재단할 부분을 아래 위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에요. 보시면은 자 바닥에다가 한번 굽고 아래 바닥에다 가 굽고 자파벽에도 이제 긋습니다 그라인더로 재단을 해 주죠 그러니까 왼쪽 라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1,6절 육성 맞게 많이 재단해야하기 때문에 열장 단위로 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그 어떤 선을 보고 저렇게 그냥 일률적으로한 번에 쭉 그어주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작업이 빠릅니다. 바닥에 그어져 있는 라인을 보고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작은 거를 재단을 할때 쓰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자 보면. 하단부에 체크를 해주고 밑에 하단부에도 체크를 해주고 바닥에다가 꼭 선을 그어줍니다. 그렇죠. 저 선을 보고 일렬적으로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편으로 돌려서 살아있는 면 맞춰주고요 바닥 라인을 찾아서 그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정확하게 여러 장을 한 번에 수량 10장씩 파악해서 재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몇 장을 잘랐는지도 확인하기도 편하고 예,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라인이 같기 때문에 빨리 붙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타벽을 붙이는 시공 방법은 어,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다수가 사용하는 계단 타기라고 계단 하는데 계단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도 이게 방법이 제일 빠르고 눈에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에 라인을 잡기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저 기준선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저 기준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화벽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자르기 위해서 반드시 수직라인, 끝라인을 라인을 저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끝에 있는 벽에서 일률적으로 잘라야 되는 부분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 라인이 정말 중요해요. 역시 계단타기로 라인을 보면서 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과 벽 다른 친구가 하고 있는 시공 벽면 그리고 제가 시공하고 있는 벽면이 그 파벽과 파벽 사이가 정확하게 잘 면이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같이 가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시공을 해 놓고 하는 것이 기준을 잡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작업이. 같이 잡아주고, 이제 시공을 하고 있죠. 나머지는 저 친구가 알아서 시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꼼꼼하게 다 보고서, 이제 수평을 보고 시공을 합니다. 저 기준은 절대 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공되어진 부분, 그 부분에서 줄름 간격을 넓혔다, 좁혔다 해서 일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기로 이제 그어진 저 기준 라인은 이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붙이면 기준이 딱 잡혔기 때문에. 계단 타기로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면은 틀어진 라인이 눈에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고 빠르게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았어요. 여러가지 방법을 써봐도 예. 보시면은 이제 수직과 수평 매직 간격을 보면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에요 눈으로도 확인 해보시면 네, 파벽은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쁘게 시공이 잘 됐어요 자 <웃음>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 현장에서 일했던 거 사실 그대로 네..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음, 영상은 여기까지 이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